내가 저렇게 마음다와와야 이거 찍어줄라 찍어줄라 와 중국어 6개월만에 유창하게 해서 어, 어, 어, 어, 어. 야! 정답 정답 정답 중국어 6개월만에 알리바마 입사하게 u um, yeah and right now we're building has been exceptionally awesome so this liquidity while <laughs> helping it use it to secure your chains and you know it's worth noting that you know this is a type of interchange s t a b i e n t 으아, 으 a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저 조빙이. 성공봐아 모임 미 아, <웃음> 아 음. 개웃기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. o h h p y b a i r t h d p a y to y o u h a p i t h p y b a i r to o h d a y to y o u